따지 검을 현누루집넓을과황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직전에 저로서는 가슴 뿌듯한 경사가 있었습니다. 이 채널 타타오 켈리아트의 구독자가 1만분이 넘어섰습니다. 아주 잘나가는 채널이라 보기 어렵지만 백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만 분이나 구독을 눌러주셨다니 얼마나 큰 숫자인가요? 한분한 한 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인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채널의 탄생과 경과보고를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2017년 5월에 탄생했습니다 초기 영상들은 어떻게 찍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맸죠 122여 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노력에 비하면 참 우리 채널 고요한 변방이었죠. 저 스스로도 흥미가 떨어져서 잠시 잊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1년 전, 2019년 10월에 다시 영상을 올릴 마음을 냈습니다. 제서회를 좋아하는 두주 딸이 유튜브 감독과 영상 편집을 해주기로 한 것이 큰 기폭제가 되었죠. 당시 구독자는 1,000명이 갓 넘은 상태였습니다. 딸이 공동 운영을 하면서부터 영상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흑에서 칼라로 바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만에 우리 채널은 여러분 덕분에 약 10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은 어떨까요? 우리 채널은 문화의 용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컨텐츠를 만듭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우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붓을 들고 또 펜을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이 채널 영상들을 보고 계시겠죠? 자극적인 컨텐츠가 여기저기서 번쩍이는 이 와중에 이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의 문화적 깊이와 예술에 대한 갈망을 헤아려 보자면 더 열심히 준비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쌓아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문화 독립국이 되는 길에 일조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문화 금자탑 건설에 힘을 실어주세요 구독과 알림 좋아요와 댓글로 관심을 보여주시면 그 에너지를 동력삼아 세상에 빛이 되는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1만 구독자 기념 영상으로 어떤 주제를 올릴까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내려진 결론이 천자문 천자문 아주 익숙한 단어죠 한국인이라면 아마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 제목을 알고 하늘천 따지를 알죠 하지만 그 이후에 한자나 어떤 가르침이 들어있는지 실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을 겁니다 오늘 제가 천자문에서 큰 꼭지만 몇개 추려서 소개해 드릴게요 일전에 올린 사자 소학이 있었죠 그와 쌍벽을 이루는 아니 그보다 조금 더 먼저 공부하곤 했던 게 천자문입니다 한 구에 네 글자씩 259로 되어서 천자입니다 천자문은 왜 그리 대유행을 했을까요 천자가 한 글자도 반복되지 않으므로 한자 공부에 매우 유리했고 그 내용이 인간사의 중요한 지혜와 지식을 빼곡하게 편찬한 것이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저작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것이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외우기도 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학동은 무릎 꿇고 앉아서 몸을 앞으로 까딱까딱하면서 천잠을 외웁니다 훈장선생님은 몸을 좌우로 까딱까딱 하시며 박자를 맞춰주며 듣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마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르황 이렇게 천자문은 오랜 세월 조상님들이 공부하고 암송하셨던 것이라 아마도 우리 유전자에 선명하게 새겨졌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고마운 천자문은 언제 누가 지은 걸까요? 한석봉이 지었다 는 설도 있지만 그분은 선조시대 서예 명필로 천자문을 작품으로 써서 그 명성이 천고에 남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은이는 누구일까요? 저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양나라의 주흥사라는 인물이 썼다는 것이 유력한 설중 하나입니다 런데 설은 어디까지나 설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들어보고 그 진위를 가름해 보시겠어요? 그는 째지게 가난한 선비였는데 낡은 책을 복원해 주는 일을 해서 입에 풀칠을 했답니다 그건 사실 엄청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가 복원한 책은 원서와 한자도 틀리지 않는다 해서 소문이 장안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당시에 황제였던 양무제가 그를 부르는 일이 생겼죠. 그리고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책한권을 내리면서 복원을 명했습니다. 책의 상태를 살펴본 주흥사가 말했죠. 이 책은 너무 낡아서 완전히 복원할 수는 없어옵니다. 그 말을 듣던 신하 한 명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이 자는 실력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유명세를 탄 것이 들통날까 두려워 발뺌을 하고 있어옵니다. 엄하게 문초와소서이 주흥사라는 인물은 동의족이 후예였는데 너무나 박시간 탓에 많은 조정관리들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된 것이었죠 신하들의 성화에원이인 왕은 주흥사의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 얼투당토하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릅니다 이 책의 전 내용을 네자로된음문시로 요약하되 정확히 일천자로 할 것이며 한 글자도 겹치지 않게 하라 기한은단 하루 그걸 해내지 못한다면 사기로 사람을 미혹한 죄를 물어 권장백대를 치겠노라. 말이 권장백대지 그건 사실상 사형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주흥사는 이를 악물며 그 고서를 안고 궁궐레 독방으로 들어가게 되죠. 과연 위기에 빠진 동이족의 후에 주흥사는 단 하루 안에 그 책을 유약해낼 수 있었을까요? 주흥사 고서를 살펴보니 책이 온단하다 해도 하루 안에는 그 책을 완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완독한다 해도 요약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분명했죠. 또 요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시어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한 자도 겹치지 않게 천 자로? 절망과 고뇌에 쌓인 중사의 느리에 문득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아니, 어차피 신하들이고 왕이고 이책 읽어볼 생각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좋은 책에 나올 만한 최고로 유익한 글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중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선연들이 전해주신 모든 지혜의 핵심을 평이한 구절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지쳐서 과라떨어진 주흥사 옆에는 한 권의 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주흥사 천자문이었죠. 왕도 신하들도 절대로 해낼 수 없는 무리한 일을 요구했지만 그 결과물이 버어치눈앞에 놓이니 놀라지 않을 수없었죠 그래 이 내용이 무엇이더냐? 하늘과 땅의 이치로 시작하여 우주 만물과 별들을 이야기하였고 음양오행의 엄연한 이치를 드러냈으며 계절의 변천과 역사적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갖춰야 할 필수 덕성과 상식까지도 요약하였사옵니다 양무제는 주흥사의 지혜와 실력에 크게 반복하여 상을 내리고 벼수를 주었다는 흐뭇한 결말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주흥사 자신도 몰랐지만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머리를 썼는지 머리가 모두 하얗게 샜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이 천자문을 백수문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음서보다 먼저 있었다는 또 하나의 천자문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백제의 왕인 박사입니다. 왕인은 일본의 고사기와 일본 서기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역사 속에서는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왕인 박사는 일본 왕의 간절한 부탁으로 일본에 건너가 심오한 학문과 문화를 전했습니다. 논어 열권과 천자문 한권을 전했다고 하네요. 저희 집에 있는 천자문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왕이지 천자문, 즉 왕이지가 쓴 글씨를 천자로 이렇게 모은 것이죠. 그리고 이건 아주 드문 책인데 한나라 시대 목간체로 쓴 천자문이란 뜻입니다. 아, 사람들 천자문 사랑해요 대단하죠 이분은 저에게 이제 글씨를 가르쳤던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신데 심은 전정호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천자문을 만년에 엄청나게 공력을기울 쓰셨어요 이게 다 천자문입니다 그러시고 그 이후로도 66채 천자문 이렇게 다양한 천자문들을 기념비적인 작업이죠 당나라시대 안진경의 천자문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제일 사랑받던 구양순과 안진경 대단한 분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한석봉의 천자문이 있죠 자 이제 천자문의 내용을 볼까요? 저는 서예인이자 또 문자인문학자로서 천자문의 보석같은 서두를 한번 비춰보려 합니다 천지현황 천자문은 이렇게 시작되죠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이글로서네 글자의 한자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심오한 뜻을 의미해보면그깊이의 경탄이 나오게 됩니다 천지현왕은 천연지왕이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천현, 하늘은 검다는 뜻, 이것이 밤하늘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검을현의 고어는 감을 현즉 눈을 감아서 보이지 않는 상태를 감을 현이라고 쓰고 검은 색깔을 표현할 때는 주로 검을 흑자를 씁니다 천자문에서는 하늘이 검다는 것보다는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이겠죠. 드러나지 않은 무형을 대표하는 심벌로서 하늘을 세운 것이고요. 그와 상반되는 땅은 만질 수 있고 볼수 있는 드러난 모든 것을 의미하겠죠. 지황 만물을 생육하는 어머니, 대지의 황토빛입니다. 그 다음 지부, 집주, 널으롱거칠아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주는 넓고 거칠다? 동양에서의 우주는 영어 스페이스가 아닙니다. 우는 시간이라는 집이며 주는 공간이라는 집을 의미하죠. 즉 우주는 영원한 시간 속에 무한한 공간을 이릅니다. 또 우는 파동의 세계이며 주는 입자의 세계를 이루기도 합니다. 파동의 세계는 광대한 것이며 입자의 세계는 거친 것이죠. 모두가 노래처럼 흥얼거렸던 천자문의 도입부에서는 이미 유상과 무산, 시간과 공간의 무한함에 대해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큰 이야기가 담겨있는 걸까요? 이후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음양오행과 성조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절과 날씨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문자창제, 의복의 시원을 말했으며 폭군을 무너뜨린 성군들을 이야기했고 사람의 도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역사와 지리와 업적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오고 위인의 삶을 조망한 내용 다음으로는 고전의 유래를 둔 시적인 서사가 이어지죠.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격언들이 쭉 나열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요즘 시대에 이런 고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학이 밝아올수록 고전은 빛이 납니다. 이미 입력된 체험을 돌아보으로써 새날을 파악하는 것을 온고지신이라 하지요. 고립적 이야기로 치부하며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장대한 지식과 지혜의 문장들이 담겨있기에 살짝이라도 맛을 보여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천자문 전문을 쓰며 간단하게 해석을 다는 대작도 엄두를 내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